아실아슬했어아아아 <웃음> 겨울 할인 뭔가 사고 싶었는데 못 샀네 결국. 치과만 안 갔으면 뭐라도 하나 샀을 텐데.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잘 모르잖아요? 뭘 할만할까요? 어 글쎄요. 그거를 굳이 할 이유는 없죠. 차라리 엘든링1회차를 한번 더드는게 어때요? 난 그렇게 생각해. 아니 뭐 그렇다고 내가 말리진 않는데 말리진 않을 텐데 굳이 그거를?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좀 그렇지. 굳이 다크소울2 할 거면 은내 영상을 바라게 한 차라리. 그러면 은할 마음 싹 사라집니다. 야이 거지 같은 거를 이렇게나 참 길게도 편집해놨네 내가 자 88주차 세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진짜 세긴 세구나 나오면요? 아예못 사요 만약에 산다 해도 놓을 자리도 없고 돈도 없어 내가 뭔 돈이 있어요 이따 해도 그걸로 만난거 사먹거나 게임 하나 더사 명 없어요. 당신이 압력을 하겠다. 당신이 압령을 하겠다. 스카라베 머리에다가 디디카에다가 삼전갈 끼고 엔딩 보기. 요즘 돌을 넘었네 하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카라베가 받는 데미지도 증가했었네? 내가 몰랐는데. 아, 이거 징그럽다, 야. 뒤에 저거, 벌레. 아, 저 멀리는 것도 음... 잘안 보네? 눈이 침침한가 봐. 음... 잠깐 안 보였어. 이것이 서른 아닌가? 안개? 킹침한 근데 거그 머리 날개, 날개 이거 바람에 흔들리네? 짜증나게 잘 만들었네. 당신까지 낄 필요는 없잖아. 나 소환하지 않았어요? 왜 암령이 먼저 들어오냐? 머리서, 머리 어디서 했다냐? 당신이 시킨 거 아니야? 당신이 시킨 거 아니냐고. <웃음> 이 사람 진짜 양심 없네. 죽여놓고 영체 소원했네 영체로 들으려고 고도로 날 죽인 게 아닐까? <웃음> 아씨 팔 더럽게 아프네. 아왜 이렇게 아파 이거. 야이 정도면 은 진짜 무릎에 화살 맞고 은퇴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음... 첫바닥 키면 은 이거 진행 안 돼요.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청자들 들어올걸. 보통 그럴 겁니다. 안 <웃음> <웃음> <웃음> <어이>. 이, <웃음> 이 사람 뇌절하네 갑자기 뭐..뭐지? 뭐, 보고 싶다는 건가? 데미가들 중 누가 제일 어려워요? 아무래도 말레니아죠 말레니아가 어려운 거 같아요 저한테 망자들 근데 예전에 다크솔 소 했을 때도 이런 비슷한 미션들이 있었어요 단지 배경만 다른 것 뿐이지 속은 똑같거든요 라니 엔딩 훨씬 나올 때도 스카라베 머리 쓴 상태로? 그럼 뭐 어떡해요? 아내 눈! <웃음> 이거 쓰고 하겠지 뭐 그러지 않을까요? 난 그럴 것 같은데 결성한 라니라니 라니. 너무하네 모든 데미가시면 은짬모고요 아니요 모그는 해당이 되는데 짬모그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애초에 영체잖아요 짬모그는 어 죽을 뻔 했네. 아, 두대 물린 거예요? 하행인가? 아, 실라스 했어. 아, 아, 씨. 아왜 이렇게 멀리가 이거 아니 우리 봤을 때는 그렇게 멀리 안 가는데 너무하네 왕자 기준이요? 일단은 최고 회차 넘기거나 아니면 100시간 넘기거나 200시간 대도뉴비주순수한 A, 에이 애초에 이런 게임 하는 사람 자체가 불순한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은 이런 거안 해요 일반 사람들은 8회차도 안 갑니다 취향 독특한 사람들이 8회차 넘기지 그런데 그 1회차만 하고 끝내는 게전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사실 엘든링 이곳저곳 다 가면 은 100시간은 기본적으로 넘어 아니까 근데 그런 짓을 또 하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보통 1회차 돌고 거기서 끝나지. 2회차가 더 쉽다? 아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패턴이나 그런 거다숙제를 했고 캐릭터가 강해졌으니까 6회차에서 5회차부터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고 느껴지죠. 이걸 맞고 죽네. 그 정도 회차입니다. 기준이 너무 후한 거 아니냐고요? 어, 우린 그걸 아, 터세라고 불러요. 서회차올클할때 <웃음> 시간 마, 많이 걸리냐고요? 네. 시간 많이 걸리죠. 저도 아마 모든 이제 동굴이나 파워했을 때 200시간 가까이 찍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잠깐 이거 컷신 좀 보자. 머리 이 상태로 내가 엔딩을 봐야 된다는 거지? <웃음> <웃음> <웃음> 쓸데없이 웅장해 하지 마 임마 걸레 와. 이 단계 이 단계 이 단계 와 최소한 그래도 라니 라니 볼땐좀 뺄까요? 어차피 이거는 그냥 애들 잡을 때만 끼면 되잖아 <웃음> 안 된다고 그냥 하자고 알았어 아 라니도 팔4 개인데 뭐 어때요? 여러분들 참 개방적이라서 참 좋아 어 일단 좋다고 하자 라니 컷신에는 머리 빼죠 빼지 말자는데 사람들이 그래 물주가 하자고 하면 해야지 뭐. 뭐 어쩌겠어 내가 사장님이 그러라고 하는데 내가 어쩌겠어 그냥 그러르냐고 알아야지 뭐 친구들과 저녁을 먹을지 방송을 볼지 저녁 드시고 오세요 밥이 더 중요하지 아니면 드시면서 제내 방송은 밥 먹으면서 볼그 정도는 아니야 왜왜 왜 먹으면서 봐뭐 이런 손가락들 나오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군요 여러분 하긴 저도 아마 데드 페이스 이후로는 엥간한 고음을 아니면은 노래질 않으니까 역시 사람이라는 동물은 학습하는 동물이라서 밥이요? 밥 먹고... 밥도 하죠? 근데 면 요리 먹어서 좀 허하네 역시 쌀을 먹어야 되나? 라이커드요? 네 잡죠 얘도 일단 데미가시니까 그럴 것 같아? 어디 부분에서 죽을지 알것 같아요 저도. 라이커드 잡을 때. 예상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거 아마 내가 탈리스만 안껴도 한방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웃음> 어젠 한방 나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풀피어도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거 라이커드는 진짜. 제가 보통 보스 잡을 때는 회피하면서 잡잖아요. 라이커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방패를 들어요. 그때는 <웃음> 내가 방패를 들어요. 거기서는 방패에다가 창을 들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심심하면 한방 나니까. 라니엔딩이랑 여기랑 상관없 있던 거아요 아 여기 아니었나? 아 여기 용기병이었나? 요 아, 맞다. 아, 온김에 그냥 구경이나 할까요? 여기까지 뚫은 사람이 있어? 물론이죠. 당신이나 사람은 대체. <웃음> 더소원해 주려고 연기하시는. 아. 아. 아. 되게 힘드네 이 자식 아까 죽여놓고 우리 사람들 왜 이렇게 뻔뻔해 진짜 그래도 내가 사랑하니까 소환해준다 진짜 새 목표요? 돈 많이 벌자 새 목표? 엘든링 DLC 오... <웃음> 아씨 아, 더럽게 아프네 금인이신가? 번개 되게 아프네 <웃음> 무기 추천할 거 있냐고요? 레드비아 드세요. 레드비아 좋아요. 또 뭐가 있냐? 그 흑염 발라져 있는 특대검 이름 뭐였죠? 신사냥대검. 아, 네.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음, 맞아. 초반엔 안 되니까 초반 가서 레드비아 쓰시다가 좀 질린다 싶으면 명도 워런도 나쁘진 않은데 진짜 엘든님 나도 초반 했었을 때 엄청 고생했는데 여기예요? 여기서? 여기서 뛰어내린다고? Here we g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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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답이야. 귀찮아 죽겠단 말이야. 이패커신이요 보고 싶어요? 추천하는 활이요? 보통 제가 배마를 추천하긴 하죠. 아, 라단 대공도 나쁘지 않다. 아 검은 활, 검은 활도 나쁘지 않아. 신들은 있어. 잠깐만. 요아 미안합니다. 자, 그 있는 아까 그대로 제가 소원 해드릴게요. 내년에는 라이커드도 가시가 못구르기 챌린지 하시려나 와할 기력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그냥 다 밀고 세이브 파일 따로 가지고 있죠 방송할 때 세이브 파일 돌리는 거 아니야 <웃음> 남자 세이서 타겠군 이런 전에도 남자 세이서 관 타고 갔는데 또 <웃음> 손가락 무기요? 아 그거? 그거 선들이 너무 길어요 차라리 같은 망치를 쓸 거면은 이제 그걸 쓰지 늘어나는 거 <웃음> 으이씨. 아 진짜 뭐냐고 그냥 안 보면 안 될까? 아 근데 무기는 좋네 데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역시 얼굴이 이상할수록 성능은 확실하고만뭘 떨고 는 거야 이거 아 이것도 다 버려버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받았거든요 똑같은 거면 몇 개야 지금 그나마 버린 거예요 저 꽃다발도 좀 버린 거야 많은 게 아니고 이미 몇개 버렸어 내가 왜 나빠 이상한 얼굴 커마에서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건 나쁘진 않고 오우 야 이놈봐라 그건 몰랐는데 그냥 용 아니야 아씨 늦었어 와 이걸 실수하네 처음이에요 진짜 정신력을 좀 많이 써가지고 정신이 없어 지금 아이 녀석 봐라 안가 심지어 야? 아씨 이놈봐라아 다시 소환이요? 다시 소환하긴 하는데 같은 사람 이거는 좀 애매해가지고 이건 제 실력이 모자라서 맞은 것 뿐이라 이걸 랜덤 돌려야지 홀수 착수 내가 죽는 걸로? 야 내가 죽는 걸로 홀짝을 하니 아니, 진짜, 미쳤나 저왜 저래? 다 죽었어. 아니, 사인을 만지라고 앉지 말고 캐릭터 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왜한 번에 안 나와? 너도 힘드니 지금? <웃음> 야 나도 힘들어. 저 진짜 오늘 열심히 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웃음> 말레니아 잡기 힘드냐고요? 한대 맞아보여. 고 <웃음> <웃음> <웃음> 데미지 살벌한 것 봐. 야 영체가 저런데 아 잠깐만 실 하나 맞은 것 같은데? 제발 어 됐어 <웃음> <하나>. <웃음> <웃음> 아 진짜 작작 좀.. 성자한테 나눠주면 된다고요? 안 가져가잖아 그걸 없는데 가져가도 되냐고요? <웃음> 또 속았습니다. 야엔딩이나 보자. 이렇게 끝나는구나. 오늘도 은이 녀석은 이